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 줄눈 시공 진행한 곳은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화장실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줄눈 시공 진행 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백색 시멘트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것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갈아낸 후에 줄눈 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무독성 제품인 독일산 폴리오레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줄론시공 진행하였고요 색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색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양벽에 보시면 시공전 사진을 보시면 변기 테두리가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숯알료를 사용하여 변기 테두리 코팅하여 주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전국에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행복한 집 본사 대표 번호이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